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장규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체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음식만 먹으면 체한다. 또, 너무 자주 체한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만, 물을 마셔도 체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은 조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건데, <웃음> 그 어떤 뭐,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서, 채기가 사라졌다 이런 보고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근데 어떤 체하는 부분만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죠 어. 근데 이제 뭐 이제 체하시는 분들의 소원은 안채했면 정말 안채했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단지 체하지 않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 그냥 제가 보기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왼쪽 발목에 이제 모래주머니 차는 방법인데 식사하기 전부터 식사하실 때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딱 누우셔서 그냥 다리 동작 조금 하고 있으면 어 다리 동작하고 손동작을 조금 하고 있으면 채 끼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아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어 제가 올린 뭐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 체하는 증상에서 벗어나신 뭐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오늘 뭐이 동영상을 우연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또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 가운데 뭐 자주 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잘안 믿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이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 뭐, 저도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주 취하는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중간 창자, 어떤 배꼽, 아랫배 배꼽 정도 위치한 부분의 팽창 현상이 작은 부분에 넓지 않은 좁은 부분의 어떤 창자 팽창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식만 먹으면 어, 체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하여튼 어, 혹시나 가족분들이나 어, 친지들이나 그냥 한번 소개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안 믿어요. 잘안 믿고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실 때는 에 조금 뭐 모래주머니도 만들어서요. 밥 먹을 때 한번 차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뭐 자주 채하시는 분들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좀 주의사항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자 하든가든 이 동영상 보면서 책기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조금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일단은 왜 취하는가? 왜 취하는가? 그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장 부분에 가운데 소장 부분 혹은 약간 우측 혹은 왼쪽 이렇게 약간 팽창현상 취한다는 라 것은 일시적인 창자의 팽창현상이 나타나요 창자 팽창현상이 나타나면서 창자가 어떤 특정 부분의 팽창이 일어나면 창자 전체의 운동능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움직인다. 창자가 안 움직여요. 그게 팽창이 풀릴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체기가 머리에까지 어, 위장하고 머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두통을 유발하고 <웃음> 머리가 아프고 그러죠. 그렇죠? 어,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손끝 뭐. 발이 저리고 뭐 어떤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발생됩니다 그 우리가 뭐 어, 체했을때 뭐 가스명수다 뭐 사이다다 콜라다 이렇게 탄산을 마시면 이제 창자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가스가 이렇게 압력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팽창된 부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면서 트림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건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건강한 사람인데 취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제철을 하면 회복이 되죠. 근데 이제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취했었던 분들은 그 방법에서는 되지는 않고,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모래주머니 착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머리 주머니 이러니까 뭐뭐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주변에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 들 이제 나중에 착용하고 싶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착용하고 싶으면 뭐칼찌다 뭐 발찌다 이런거 해서 착용하시면 되는거고 이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건 이제 양말을 이용한 뭐 양말이나 어떤 양말을 이용한 모래주머니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 모래주머니 만드는 방금 방법인데 아 실질적으로 이제 세미나에 아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에 오셨는데 오랫동안 체하셨던 분인데 아저 세미나에 오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제가 제가 착용하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그분 왼쪽 발목에다가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왼쪽 발목에 채워 드렸는데 아 이분이 너무 편하다 집에서는 밥도 잘못 드시는데 세미나 오셔가고 식사도 편하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방법이 통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차고 있는 어떤 이런 모래지원이 뭐 이런 것보다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양말을 이용한 모래주머입니다 그러니까 이속 내용물은 어 제가 쌀을 쌀 있죠 쌀, 어 쌀을 넣었어요. 쌀을 어떻게 넣나 하면 비닐 그 위생 비닐봉투 있잖아요. 비닐봉투 아무거나 넣고 비닐봉투에다가 쌀을 적정량의 쌀을 넣고 이제 발목에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손목에 이렇게 채는데 이걸 발목에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이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아,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둘러서 감아서, 감아서 붙였습니다. 감아서 붙여보니까 이게 가운데 구멍이 생기니까 이제 발목에다 발목에다 끼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게 이제 팽창 정도에 따라서 창자의 팽창 정도에 따라서 이게 무게가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 어느 정도의 팽창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은 최소한 100g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 이제 뭐, 100에서 80이 정도 되면 좀 약할 수가 있고, 100g에서 한 120g 정도의 무게가 왼쪽 다리에 작동이 돼야 이 팽창된 부분이 이렇게 풀리면서 체기가 사라지든가, 아예 체하지않던가둘 중에 하나가 돼요. 체하신 분들도 풀어지고, 어 안 채했는데 밥을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죠? 어, 이걸 미리 차고 착용하고, 어, 그렇게 들어가시면 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 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병 치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표준화, 즉 표준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한 100g 에서 120g 정도 사이인데 저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울에다가 쌀쌀 쌀 중량을 무게를 채어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울이 없고 귀찮다 집에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러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종이컵 종이컵 부피에 종이컵이 종이컵에 가득 살을 담으면 약 170g 내지 180g 정도 나와요. 그게 너무 많죠, 그죠? 종이컵에 살을 가득 담으면 170이나 180이 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좀 너무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 보면 반 정도 담으면 약 80g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어, 그러니까 반과 가득 사이에 그 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딱 중간이라, 반하고 가득, 가운데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그냥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몸에 아주 큰 충격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체기가 풀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쌀 양을 종이컵 분량 반보다, 그러니까 뭐 집에 유리컵이 있다. 아, 유리컵이 있다라면뭐 뭐 유리컵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그 그러니까 안에 부피를 한 거예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니까, 러 종이컵보다 좀 작다 싶으면 더 담아야 되고, 그죠? 어, 그니까, 딱 반에서 조금 더, 어, 근데 너무 가벼우면 효과가 안 나타나서 또체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100에서 120g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주변에 뭐 다이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전자적으로 팔아요. 5천원짜리, 5천원짜리 돼. 제가 뭐, 전자적으로 세일, 세일, 세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요런 형태. 아주, 좀, 뭐 아주 정확한 도구는 아니에요. 근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작은 박스에다가, 크기가 요 정도 됩니다. 예. 5천 원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건전지 넣어서, 건전지도 거기서 8g요. 어, 거기서 넣어서, 100에서 120g 정도를, 어, 활용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 전자적으로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나 하면, 밥을 먹으면 취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 기준에서. 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g 정도, 혹은 110g 정도의 뭐 쌀을 넣었다. 자, 이걸 그냥 모래주머니라고 하는데, 쌀을 넣어서, <웃음> 이제 이걸 발목에 차요. 왼쪽 발목. 왼쪽 다리 발목에다가 차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차냐면, 식사 시간 전 30분, 30분 전에 그냥 차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자주 차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직장 생활이나 활동 같은 걸 거의 못 하실 거예요. 뭐 그걸 참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차고 있으면 어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30분 아니더라도 한 20분 전에라도 이렇게 미리 식사 전에 한 20분 전에 이렇게 좀 착용하고 있다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한시간 정도는 식사 끝나고 한시간 정도는 계속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간반 정도 그러니까 식사 전으로 식사 전 30분 식사 끝나고 한시간 정도는 계속 차고 있으면 채끼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이게 중량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100에서 120g 어떤 사람 덩치가 어떤 분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150g까지도 160g까지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100g, 110g 이 정도면 충분한 중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 발목에 왜 머리주머니를 채우는 면왜안 채하는가? 이제 뭐 세밀하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동공선도 너무 너무 길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일단 머리주머니를 채우게 되면 이게 무게감,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라는 치료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량을 중량 자체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100g 정도의 힘을 내 왼쪽 다리에 주게 되면 이 왼쪽 창자에 피가 이동을 해요. 왼쪽 창자와 왼쪽 다리 쪽으로 그리고 가스도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음. 죄송합니다. 넘어오게 되면서 아휴, 죄송합니다. 이제 전화기를 안 꺼놓고 방영사한테가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팽창된 부분이 풀려나가요. 풀려나가고 또 하고 있으면 팽창 현상이 안 일어나면서 체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근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어. 왼쪽 다리에 왼쪽 발목에다가 100에서 120 사이의 중량을 걸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30분 전 30, 아, 1시간 후 그래 하루에 식사를 세번안 하시면 매번 마다 그렇게 하세요 아,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안 체해야 사람이 살수 있는 게 체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도 많이 체해 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진짜 뭐안 체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그런 소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하여튼 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혹시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게 또 체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말에 저런 말이 있어요 뭐밥 먹고 누우면 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실 그말 그 틀린 말이에요 그 잘못된 그 잘못된 상식이고 그 전혀 어떤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식사 하자마자 누우라고 얘기해요 누워서 다리 조작을 조금 해주면 머리주머니 도움 없이도 이렇게 체끼가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취하시는 분들은 식, 그러니까 뭐 집에 있으신 분들은 뭐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 그렇게 가능한데 이제 바깥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도 막뭐 그러니까 식사 전1 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차고 계시다가 어, 이렇게 걷는 게 좋고, 근데 왼쪽 발목에다가 차고 이걸 걸어 다녀버리면 그러니까 뭐 잠깐 걷는 건 괜찮대 막. 10분 이상 걸어다녀 버린다 이러면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모리주머니 차고 너무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됩니다 계속 걸어 다니시게 되면 하... 좋습니다. 끝까지 설명하기 제가 너무 어려워요 야, 너무 어렵고 아, 걸어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머리 주머니를 조정해야 되는데 왼쪽 발목에다가 착용하고 걸어 다니시면 안돼요 잠깐 걷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집안을 잠깐 걷는 건 괜찮은데 바깥에서 뭐 10분 30분 막 걸어 다녔다 이러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윗배에 가스가 막 차고 막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걷는 동작을 안 한다는 라 조건 하에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도와주실 때도 옆에 지인분들한테도 도와주실 때도 이런 주의사항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안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알려줬다가 싫은 소리 듣게 돼요. 요거도 먹게 되고 싫은 소리 듣게 되니까 알려줄 때꼭 하세요. 어, 이거, 머리 주머니 차고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걸어 다니면 이게 머리 주머니를 바꿔 차든가 이렇게 중량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자주 취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부가적인 설명으로, 어, 아 어, 그냥 한부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이 방법이 응.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 많게는 90% 분들께까지도 적용이 될 거라고 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통하더라고요. 거의 다 통하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데 이제 체한다 이래 되면 약간 상황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체하지는 잘 않아요. 그럼 음. 하여튼 <웃음> 이제 집에 이제 물병이나 아령 뭐 아령보다는 이렇게 아령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1.5리터 물병이에요. 이건 좀 크죠? 그렇죠? 어,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이걸로 안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그 이것도 보면 1.5리터를 들수 있는 분들은 1.5리터를 하시고, 진짜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500ml, 그러니까 이건 1.5리터고, 1500ml이고, 500ml, 요 3분의 1대는 물병이 있어요. 그냥 물병이나 콜라병, 어, 그런 걸 들고 약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 이 운동은 언제가 좋으냐 하면, 식사 끝나자마자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밥 먹고 나서 운동하면 체한다 이런데, 그 틀린 말이에요. <웃음>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참이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동떨어진 게 되게 많아요 많이 걷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어? 건강한 사람들은 걸어도 되는데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걸어다니려고 하고 걸어다니면 뭔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소화가 된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점점 더 병을 악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어, 상사에게 말씀드리 이제 물병을 자꾸 이제 원래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끝나자마자 5분 식사 후 5분 안에 뭐 5분 정도의 물병 들기를 해 줘라. 아, 이런 제가 얘기를 한 적인데. 자, 근데 5분은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이제 한 2분 정도만 2분 정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 2분에서 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하시면 더 좋고, 그죠? 어, 자, 물병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야 돼요. 바람을 불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그냥 시범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바람을 이제 물병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고 자 동작도 조금 흉내를 내 보세요. 자 앞에서 이렇게 들고 다음에는 위로 듭니다 자 머리도 흔들고 바람을 고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동작인가 하면 여러분들 창자와 위장에 있던 가스를 이렇게 내뱉는 동작이에요. 가스가 창자 속에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이 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폐가 조금 커졌어요. 기관지 확장증이다 폐쇄성 폐질환이다 이런. 어떤 뭐 비대칭적으로 폐가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양쪽 폐가 다 커져 있는 분도 계시고 한쪽 폐만 커져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위장을 누르면서 가스가 잘안 올라와요 식도와 이쪽으로 입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그러면서 가스가 안 올라오니까 이게 오고 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팽창 현상이 일어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이게 오고 갈데가 없으니까 방귀로 계속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기도 안 나오고 트림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들어가 버려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 제가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람을 너무 자주 불지 마시고 병을 한열번 정도 흔들었다 싶으면 자 머리도 앞뒤로 좌우로 자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가세요 에?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에요 집에 계신 분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좀 열성이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학교에서 교직에 계신다든가 혹은 개인 사무실에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제가 요구를 해요 매트리스를 하나 구입을 해라 그리고 그 본인 사무실에다가 매트리스를 미리 하나 구비해 구비 놨다가 식사하고 오면 누워서 운동을 좀 해라 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이제 학생이다 뭐 학생들도 노력을 하면 뭐 벤치에 누워서 그렇게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죠 어뭐 직장인들도 뭐 사람 의식하고 내가 체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좋겠어요 안 체하는 게 좋은 거야 그죠 어 벤치에 누워서. 어뭐 물병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 그 편의점 가면 물병 그 500ml 물그 물 700원 정도 면 사잖아요 그죠 어. 그먹먹 먹 마실 용으로 사지 말고 그냥 그 들고 다니시던가 비물병을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물을 채워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이렇게 물병을 흔들고 이게 자바라 운동법 이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바라 운동법 이렇게 자바라 자바라 이게 기름 드럼 통에서 기름 끌어올릴 때 이게 사용하는 자바라 라는 도구가 있어요 뭐 일본말인데 그냥 자바라 운동법 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동영상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그거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 계시고 몸이 너무 약해 되신 분들은 물병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고, 그죠? 어. 근데 이제 여러분 체력을 고려하세요. 어. 갑자기 너무 무거운 걸로 확 해버리면,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 머리에 피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두통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압이 막 올라가거나, 잇몸이 붓는다거나, 건강한 사람은 이거 물병 좀 들었다고 해서 어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몸에 너무 몸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수가 있어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막 책임지라 막 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이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나타나는 명현현상 이 명현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중량도 조절하세요 500ml 를 하든지 혹은 1리터 짜리 1리터도 물병이 있어요 그죠 어.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무게가 조금 더 무거운 무거울수록 효과는 더 있어요 가스가 더 쉽게 올라오고 폐도 더잘 올라오고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피가 너무 올라오거나 어. 자, 이렇게 되면 명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막 머리에 피를 올리려고 물구나무쓰기다 하고 막. 엎드려서 헤드뱅잉도 하고 막 이러면요. 피를, 피가 안 올라와서 일부러 막 하는데.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막 머리에 피가 오면, 올라오면 놀라 버리는 거예요. 충격이 휩싸여갖고. 근데 안 하면 슥 내려가요. 어, 그냥 몇 시간 지나면 슥 내려가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은, 그죠? 이런 모래지원이를 집에 이제 누울 수 있다라면, 이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식사 전 30분 전 혹은 20분 전에 모래주머니를 왼쪽에 착용하고 그냥 왼쪽에 착용하고 나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고 1시간 정도 계속 차고 있어야 돼요. 물병을 들고 바람을 불고 머리를 흔들고 해서 이제 눕는 거예요. 이걸 왼쪽 발목에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 왼쪽 발목에다 이렇게 차고 그리고 이제 누우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베개는 베지 마세요. 베개는 베지 마시고 그냥 누우셔서 오른쪽 무릎을 어,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시면 세우시고 난 다음에 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어,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한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해 주신 다음에, 네? 그럼 이렇게 어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한번 이렇게 여기 보세요 발, 발을 이렇게 깠다, 깠다, 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5초에서 10초 사이 그러니까 5초, 5초마다 막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고 5초에서 10초 사이 그러니까. 10초에 한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 한참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쉬어도 되고, 자 이제 하늘로 꼰트를 좀 하세요. 꼰트를 좀 하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좀 가볍게 부으세요. 바람을. 바람을 좀 가볍게 부으시면, 이제 폐도 수축이 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되면서.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아, 이런 팔 동작은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 바람도 가볍게 불고, 바람도 이게 너무 빠른 템포로 불지 말고, 발모, 발하고 똑같이 5초에서 10초 사이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불어주시면 돼요. 불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이게 누워있는 걸 한, 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누워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직장에서나, 뭐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으면 눕거나, 집에서는 이제, 어, 뭐 방바닥에 눕거나,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렇게 있어버리면 채끼가 없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최하는 어떤 공포, 최하는 정상은 일단은 이제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끼가 오래 진행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몸이 많이 바뀌었어요. 몸이 많이 바뀌었던 게 혈관이나 혈액순환이나 이제 창자 모양, 폐의 크기, 뇌혈관, 얼굴 혈관 이렇게 모든 게좀 변형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 유튜브에서 어제 이름이 장길성이라고 합니다. 장길성이라고 하고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요 동영상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연계 동영상이라고 하나 이렇게. 화면에다가 위 띄워 드릴 테니까 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아어 이제 그걸 동영상 보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 치료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어떤 모든 동작들을 따라 하시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신중하게 쭉 한번 그 원리 치료 원리왜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세미나에 오셔서 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보면은 다시 어 인생을 어 희망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아서 한 20년 동안 아, 너무 아팠어요. 아,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뭐, 한의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약으로도 되지 않는 어떤 이 기능성 위장장애다. 어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막 신경성 위장장애다. 이런데 사실 신경성도 아니고 기능성도 아니에요. 이 가스 이동 시스템이 무너졌다 혈액순환 시스템이 무너졌다 라는데 창자의 변형이 일어나고 폐의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르면 공황장애에 들어가요 모르면 우울증에 들어가고 근데 제가 입양을 치료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좋아졌다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 종종 연락을 받, 받, 받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 뭘 아, 울증 치료법해서 이런, 이런 동영상을 올리기도 그렇고, 그 사실 이제 몸이 좋아지면 이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 고통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면 몸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편안해지면서, 가스가 잘 빠져나오고 이러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상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 조심스럽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막 섣불리 막 치료 동작 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그걸 운동을 뎌내지 못하는 몸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살이 나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시키는 운동을 해서 몸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당황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몸은 조심스럽게 자꾸 운동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 사람이 자꾸 강해져요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강해지면서 또 자신감도 올라가고 소화기능도 회복되고 어뭐 그런 여러 가지 병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여튼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아몇 가지가 있어요 모래주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왼쪽 발목에 식사 전, 20분에서 30분 전에 착용하고, 식사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착용했다가 벗어야 돼요. 그죠? 아, 착용했다가 벗어야 되고, <웃음> 할 수만 있다면, 아, 그냥 착용하고만 있어도 안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한 절반 정도는 왼쪽 발목에 착용만 해도 안치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웃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물병들기와 누워서 하는 동작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어, 물병들기를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시고, 어, 하고 난 다음에 누우셔서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을 갖다갖다 갖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주고 벌떡 일어나버리면 또취할 수가 있어요. 10분에서 자기가, 아, 요 정도면 안취하겠다 싶으면 일어나서 그냥, 어, 그냥 좀 앉아있거나 앉아서 뭔가 볼일 보실 것좀보시든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누워서 또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천천히 권투 하듯이 이렇게 한번 움직여 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근데 이건 뭐 하여튼 어 실제로 이런 경험이나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뭐 머리 주머니를 왼쪽 발목에 찼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아, 뭐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아, 일단은, 아, 여러분부터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아,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한번,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어, 그 어떤, 저는 어떤 뭐, 약이나 뭐 어떤 음식 이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몸을 잘, 적용을 하면 혈액순환 시스템을 잘 적용하면 어지간한 병은 다 벗어난다. 어. 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어,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두 분인가 계셨어요. 어, 후원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 어, 동영상 아래쪽에다가 후원에 어, 대한 감사 글을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올려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동영상 찍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고 계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많이 덥죠? 어, 아, 집이, 아, 에어컨이 없어서 그냥 덥습니다. 덥고.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만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으면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고, 그죠? 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